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안강읍 안강리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에 도착했습니다. 앞쪽에는 넓은 도로가 잡혀 있고, 우측에도 도로에 잡혀 있습니다. 2층 주택입니다. 이 골목도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해문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집 전체 외부는 아주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당에는 비딤돌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고 좌측에는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꽃나무가 이쁘게 보입니다. 외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층의 외부 벽입니다. 2층에서 마당을 촬영했습니다. 화단에 예쁘게 보입니다. 외부에 상수도와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텃밭에 물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화장실은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외에서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1층 예약 조그만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 옆에 텃밭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채소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텃밭은 크지 않으나 여러가지 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주택 외벽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뒤쪽입니다. 1층 주방입니다. 계단 밑에 다용도실에 있습니다. 1층 화장실입니다. 1층 첫 번째 방입니다. 1층 거실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1층의 큰 방입니다. 2층입니다. 2층 화장실입니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층 거실입니다. 2층 앞 베란다입니다. 2층 안방입니다. 2층 두번째 방입니다. 2층 세번째 방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안강읍 사무소까지 거리는 약3 0 0 m 걸어서 4분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는 안강시장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생활하기 불편이 전혀 없는 안강은 안강리에 있습니다. 경주시청까지 거리는 20km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있어 경주시내공단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안강입니다. 포항시청까지 거리는 13km 차량으로 17분 거리에 있습니다. 포항 전지역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제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331제곱미터 100평 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제1종주거지역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상대보호구역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8m 도로에서 좌해 있습니다. 1층 주택면적은 79.71제곱미터 24평 있으며 창고가 2.25제곱미터 1평 있습니다. 2층 주택면적은 75.67제곱미터 약 23평 있습니다. 주구조는 벽돌조와 블록조입니다. 지붕은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있습니다. 총동수는 1동입니다. 총층수는 2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2023년 5월 31일 이후 입주협의가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5개, 화장실 2개입니다. 사용승인일은 1986년 7월 11일 이후입니다. 주차는 건축물대장상 영대이나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수도는 경주 수도는 경주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지하수는 텃밭에 활용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 기존 남향입니다. 텃밭 있습니다. 주변은 안강초등학교와 안강중학교가 있으면 농협과 새마을 금고가 있습니다. 안강읍 사무소 안강시장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과 연하목욕탕 주변에 있습니다. 모든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고 텃밭도 있고 집이 넓고 방이 많아 부모님 모시고 아들, 딸과 함께 3대가 함께 살수 있는 집입니다. 호항과 경주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